마스터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토픽 2중 고급 이 CD에 들어 있는 모든 내용물들은 한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다락원의 문서로 된 허가 없이는 복제나 배포, 변형, 출판, 방송되어서는 안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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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겠습니다. 1번 밖에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까 오전에는 비가 안 오던데요. 우산 없어요? 네, 혹시 우산이 더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2번.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아이가 이 놀이기구를 타고 싶어 해서요. 죄송하지만 키가 140cm가 안 되면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3번. 2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장 하고 싶어하는 성형수술을 조사한 결과 눈을 고치고 싶다고 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살을 빼는 수술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수술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20%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잠깐만요. 요리하기 전에 모자를 꼭 써야 해요. 그래요? 저는 머리카락이 짧아서 안 써도 되는 줄 알았어요. 5번, 운동 후 샤워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까지 회원 등록을 하시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6번, 민호야. 너 아직 수강신청을 못했다면서? 지금 하려고 해. 6시까지니까 아직 시간이 있어. 7번 어제 주문한 책상이 왔는데 크기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 드릴까요? 8번. 휴대전화를 계속 봐서 그런지 눈이 아파. 눈이 아플 때는 30분씩 눈을 쉬어주는 것이 좋대.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사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자전거를 탈 만한 색다른 장소가 없을까?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하는 건 어때? 자전거 타기 좋은 곳을 알수 있을 거야. 좋은 생각이다. 그럼 혹시... 아는 동호회라도 있어? 선배 중에 가입한 사람이 있어. 내가 그 선배에게 사이트 주소를 물어볼게. 10번. 정아 씨. 이번에 해외 연수 왜안 가요? 저도 정말 가고 싶은데 연수 기간이 너무 길어서요. 3개월짜리 단기 연수도 있어요. 회사 홈페이지에서 한번 알아봐요. 정말요? 몰랐어요. 바로 확인해 봐야겠어요. 11번 이 의자가 플라스틱인데 재활용 쓰레기로 버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크기가 커서 잘 모르겠네요. 이따가 관리실에 전화해 봐요. 아까 관리실에 전화해 봤는데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안 받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점심 먹고 와서 다시 전화해 봐요. 12번 저이 보고서를 찾고 싶은데요. 어디에 있나요? 이 보고서는 오래된 논문이라 여기에 없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 말고 종이로 볼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대학교 도서관에 신청하면 돼요. 여기에 도서 신청서가 있습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미국에서 친구가 놀러오는데 갈 만한 데가 없을까? 다음 주부터 고궁을 야간에도 볼수 있대.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인기가 정말 많다는데? 정말? 그럼 빨리 표를 예약해야겠다. 현장에서 살 수도 있지만 예약을 하는 게더 좋을 거야. 14번 손님 여러분, 오늘도 저희 우호선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내리실 역은 오금역입니다. 다음 정거장은 계롱역입니다. 3호선으로 갈아타실 분은 이번 정거장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열차의 종착역은 마천역입니다. 1 5번 주부 여러분, 설거지를 깨끗이 하고 나도 영 찝찝하셨죠? 그건 바로 설거지 세제 속에 있는 나쁜 화학 성분 때문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최초로 개발한 친환경 세제는 몸에 해로운 화학 성분을 확 낮추어 인체도 해롭지 않고 환경에도 좋습니다. 오늘만 특별히 한 개를 구입하시면 한 개를 더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심6번 이번 영화에서는 소방관 역을 연기하셨다는데 영화 촬영은 어떠셨어요? 우선 개봉 전인데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제가 소방관이 되어 실제로 불을 끄는 연기를 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소방관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도 느끼게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열심히 일하시는 소방관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집에 컵이 많네요. 왜 이렇게 많아요? 저는 외국으로 여행을 가면 기념으로 그 나라의 이름이 새겨진 컵을 꼭 사요. 컵을 안 사면 왠지 허전하더라고요. 돈은 좀 들겠지만 컵을 보면 여행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기념이 되겠어요. 저도 이제부터 컵을 모아봐야겠어요. 18번 아까 그책 오늘 꼭 봐야 하는 책 아니었어? 응, 맞아. 그런데 내가 거절을 못해서 친구한테 빌려줬어. 그럴 때는 거절을 해야지. 거절할 때는 확실히 거절을 하고 거절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 주는 게 좋아. 그렇다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야. 19번. 요즘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집을 짓는 게 유행이래. 직접 집을 지으면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집주인이 관리를 하니까 더 꼼꼼히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시설만 지으니까 불필요한 비용이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말이야. 나는 그래도 아파트 생활이 더 편리할 것 같아. 20번 축하드립니다. 고객들이 뽑은 이달에 우수 서비스 사원에 선정되셨어요. 고객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셨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서비스를 할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고객분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손님들이 많으신데 그 분들을 시골에 계신 저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대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와, 이 강아지 좀 봐. 정말 귀엽다. 이참에 나도 강아지를 키워볼까? 근데 너 혹시 지금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 아니, 혼자 사니까 좀 외로워서 강아지라도 키우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요즘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으니까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예전에 키워봤는데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불쌍하더라고. 다시 들으십시오. 와, 이 강아지 좀 봐. 정말 귀엽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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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불쌍하더라고.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총무과죠? 이번 주에 회의실을 빌리려고 하는데 예약할 수 있나요? 어떡하죠? 이번 주는 이미 예약이 다차 있네요. 언제 사용하실 건데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이요. 갑자기 회의가 잡혔는데 빈 회의실이 없으면 큰일이네요. 다른 예약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신청서를 작성해서 총무과로 보내주세요. 빈 회의실이 생기면 제가 바로 연락드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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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신청서를 작성해서 총무과로 보내 주세요. 빈 회의실이 생기면 제가 바로 연락드릴게요.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인사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많은 자기소개서를 읽어보셨을 텐데 어떤 자기소개서가 잘쓴 자기소개서인가요? 자기소개서는 기업에게 지원자 자신을 홍보하는 도구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이야기라도 꾸밈 없이 담아내는 게 좋아요. 자신의 성장 과정이나 실제 경험했던 일들을 진실성 있게 서술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해야 합니다. 또 지원자들의 나이가 대부분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큰 사건을 겪은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쓸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인사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많은 자기소개서를 읽어보셨을 텐데 어떤 자기소개서가 잘쓴 자기소개서인가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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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학교에 늦게 가는 것 같더라. 응. 최근에 교육청에서 오전 9시까지 학교를 가도록 하는 9시 등교제를 실시했잖아. 과연 9시 등교제가 좋을까? 차라리 학교에 일찍 가서 자습을 더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은데. 많은 선진국에서 9시 등교제를 실시했는데 학생들의 집중력도 높아지고 성적도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있었대. 그래도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기 전에 문제점에 대해 예상해 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 9시 등교제 때문에 오히려 다른 부작용들도 생길 것 같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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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하나의 토지에 두 가구가 거주하는 땅콩집의 개념이 아직은 어색한데요. 땅콩집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땅콩집은 두 가구가 공동으로 토지를 구매해서 건물을 짓고 공간을 분리하여 거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땅콩집은 공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땅콩집을 설계할 때 가장 고려하는 점은 난방비와 같은 관리비인데요. 창문 크기를 최대한 줄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열을 차단해서 기존 아파트보다 난방비가 적게 들도록 합니다. 하지만 두 주택이 붙어 있는 형태로 인해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하나의 토지에 두 가구가 거주하는 땅콩집의 개념이 아직은 어색한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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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번 30번 다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광고가 많은데 과장된 광고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과장된 광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광고의 목적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것인 만큼 어느 정도의 과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과장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과장의 기준이라는 것이 모호하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광고의 정보를 분별하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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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뇌는 착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는 1초에 1,100만 개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40개 정도만 저장을 하는데요. 내가 우리도 모르게 보고 들은 것들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기는 생각의 오류가 착각입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믿는 것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믿는 것을 확신하지만 이런 믿음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특정 뇌 부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뇌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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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도서관의 독서 나눔 프로그램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독서 나눔은 단순히 현직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먼저 어르신들에게 아동독서지도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후각 보육기관에 강사로 파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각 보육기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구현과 독서활동을 지도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길러주고 즐거움을 전하며 더 나아가 세대 간 친밀감 회복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이렇게 우리 도서관의 독서 나눔 프로그램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독서 나눔은 단순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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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작가님이 저술하신 딸과 함께하는 요리 시간이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딸과 함께하는 요리 시간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딸에게 너의 모든 하루가 소중하다는 응원을 보내는 책입니다. 매 순간 즐거울 수는 없는 삶에서 딸이 그날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딸과 엄마가 함께 요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 매콤한 떡볶이를 기운이 없고 지친 날에는 닭죽을 혼자 있고 싶은 날에는 콩나물, 김치, 라면을 함께 만들면서 힘들고 지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살다 보면 힘든 순간도 있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기분을 전환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인생에서 겪는 경험들은 음식처럼 다양하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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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양의 기름이 일부 국가에만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런 점이 원유 가격 조정 실패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건가요? 물론 이렇게 일부 국가에만 주로 매장되어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이기는 한데 사실 더 심각한 이유로 볼수 있는 것은 원유 생산 국가의 가격 결정에 숨어 있는 의도입니다. 세계 원유 시장에서 원유 가격은 원유 매장량이 풍부한 몇몇 국가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들 국가들이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 원유가 귀해지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원유가 꼭 필요한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산유국의 의도에 따라 세계 경제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들 일부 산유국들의 의도에 따라 원유 가격이 좌우되지 않도록 국제기구에 의해 가격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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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인간만이 생각하는 존재다 라는 착각 속에 삽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인간은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고정관념은 사실과 다름으로 버려야 합니다. 동물도 사람처럼 그리워하는 감정을 느끼고 심지어 상대방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럼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동물의 새로운 모습을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 코끼리는 물과 풀을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동 중 동족의 뼈를 발견하면 냄새를 맡고 이리저리 뼈를 굴립니다. 특히 코끼리는 이동하다가도 자기 어머니의 두개골이 놓인 곳을 잊지 않고 찾아와 한참 동안 그 뼈를 굴립니다. 즉, 감정이 있다는 증거죠. 한편, 동물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대를 속이기도 하는데요. 영국에서 발견된 파리의 한 종류는 짝짓기를 할때 수컷이 암컷에게 먹이를 선물로 줍니다. 암컷이 먹이를 먹는 동안 짝짓기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는 인간만이 생각하는 존재다라는 착각 속에 삽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인간은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고정관념은 사실과 다름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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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주민복지혜택을 실질적으로 더 많이 주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1원이라도 많으면 모든 지원이 끊기게 되어 수급자가 일할 의욕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다원화하여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립해 갈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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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번 44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가운데 화장을 하는 어린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 전 여자로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화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적절한 관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고학년 학생들이 화장품을 주로 구입하는 곳은 문구점인데 문제는 이들 제품 대부분이 역한 냄새가 나거나 성분 표기가 전혀 없는 불량 제품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 소비자원이 인터넷 쇼핑몰,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색조 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8개 브랜드 제품 중 제조 성분, 주의사항 등을 지킨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어린 나이에 불량 화장품이라도 사용하게 된다면 성조숙증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어린 나이에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모님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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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얼마 전 세계 축구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월드컵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대회로 전 세계인들의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로봇 월드컵이 있어 화제입니다. 이 월드컵에 대해 스포츠 전문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축구를 참 좋아하지요. 그래서인지 로봇 축구 대회는 한국에서 제일 먼저 개최되었습니다. 축구는 경기를 하는 사람, 보는 사람 할것 없이 모두가 재미있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을 축구와 접목하면 많은 사람들이 로봇에 관심을 갖고 다가설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대회를 열게 됐습니다. 지금은 한국, 프랑스,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등전 세계 51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초중고 대학에 무려 200개가 넘는 로봇 축구팀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종목도 휴로솥, 마이크로솥 등 다양하며 각 종목마다 경기장 크기나 공의 크기, 규칙 등도 다릅니다. 이러한 경기를 통해 과학자를 꿈꾸는 청소년들과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다 똑똑하고 활동적인 로봇을 만들고 싶다는 열정을 불태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얼마 전 세계 축구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끝났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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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태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십, 칠번 사십, 팔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그럼 다시 작가 연구로 돌아가서 역사 정기적 접근 방법론을 써서 어떻게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930년대에는 시인이면서 동시에 평론활동도 같이 했던 김기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문기자를 하다가 선생님이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과수원을 경영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직업을 자주 바꾸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걸알수 있겠죠? 이처럼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의 세계관을 기상도라는 시에서 읽을 수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식민지 때 소설을 썼던 이효석이라는 작가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1930년대에 이미 가족 전체가 침대 생활을 했으며 피아노를 사서 연주도 했다고 합니다. 또 책상 서랍에 버터를 넣어두고 심심할 때마다 꺼내서 잘라 먹을 만큼 버터를 좋아했습니다. 커피의 맛과 향도 사랑했죠. 이렇게 이효석은 서구 문화의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서구 지향적 생활 태도는 이 사람의 작품에서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럼 다시 작가 연구로 돌아가서 역사 정기적 접근 방법론을 써서 어떻게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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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의 맛과 향도 사랑했죠. 이렇게 이효석은 서구 문화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서구 지향적 생활 태도는 이 사람의 작품에서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49번 50번